자, 여러분들한테, 그 USB 드린 것 중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은, 그 폰트 설치하는 거해드릴게 폰트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드린 USB 있죠? 수업용으로 드린 USB를 열어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 자, 보게 되면, 그이 USB에 보시면, 동영상 수업자료라고 2-4분 보이세요? 예, 드린 거에, 이 동영상 수업자료를 더블 클릭에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면, 거기에, 거기에, 무료 폰트라고 2-4-4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 내용은 교재에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있으니까 지금은 같이 하는 거예요. 안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네.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료 폰트 보이세요? 네. 더블 클릭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네이버 나눔 글꼴 보이세요? 네. 네이버 나눔 글꼴 들어가신 다음에 그 나눔 폰트 셋업 TTF 올이게돼 있는 파일 하나 보이시나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 네. 하고 얘에서 예쭉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쭉 설치를 하시면요. 네. 그래서 다음 누르고요. 네. 네, 확인 누르고 네. 설치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네이버 한 나, 나눔 글꼴이라는 게 쭉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러면 글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자, 자동으로 자 추가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네이버 나눔 글꼴 설치가 끝나면요. 은 끝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배달의 민족 폰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배달의 민족 폰트 찾으셨나요? 자, 클릭해서 어 가면, 자, 폰트가 이렇게 쭉 7개 쭉 나와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더블 클릭 첫 번째부터. 따닥. 예. 따닥 하고 누르면, 누르면 설치라고 나와요. 보이세요? 설치하고 누르면 돼요, 그냥.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근데 한 번에 쭉 설치가 쭉 됩니다. 설치가 쭉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일곱 개를 전부 다다 설치를 쭉 하시면 되세요. 남아있는 일곱 개를 쭉 설치하시면 되세요. 쭉 설치하시면 되세요. 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다른 폰트가 많이 있는데, 나머지 폰트는 여러분들 필요하면 설치하면 되고요 굳이 필요가 없으면 설치하실 필요가 없는데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폰트가 하나 있어요 추천하는 폰트가 뭐냐 그러면 티몬 몬테소리체 라는게 하나 있고 제일 밑에요 얘가 굵고 엄청 좋아요 굵고 엄청 좋아요 제가 자, 자주 쓰는 체에요 네, 티몬 몬테소리체 가면 얘도 그냥 더블클릭 해가지고 설치 버튼 누르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쭉 끝내면은요. 끝내면 제가 지금 설치를 뭐뭐 시켰냐면 자, 어떤 거 시켰냐면 네이버 나눔골 그다음에 배달의민족 폰트, 그다음에 팀원 몬테소리체 이거 설치하라고 해서 세 가지 그냥. 네, 세 가지 설치하라고 한 거예요. 이세 가지를 폰트를 설치하면은요. 아까 OBS에서 여러분, 자. OBS에서 내가 텍스트 텍스트에서 폰트 선택, 글꼴 선택했죠? 음. 네, 글꼴 선택한 때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음. 자, 지금 보시면 자, 서, 서, 그 설치했던 폰트 중에서 쭉좀 내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쭉 내려보면 자, 내려볼게요 쭉 이렇게 폰트를 찾아보게 되면요 찾아보게 되면 음... 자 여기에 지금 티보 몬테소리 폰, 폰트 보이죠, 이렇게? 예, 네. 이게 아까 맨 마지막에 설치한 폰트예요 자, 그리고 쭉더 내려보면은, 네, 더 내려보시면, 쭉, 그러면, 나눔, 나오죠? 나눔 발음 고딕, 나눔 발음 펜, 나눔 손글씨, 보이세요? 이게 아까 네이버, 한글 한글, 네이버 폰트 있죠? 네이버. 네, 그게 나눔 폰트에 나눔 폰트. 네이버. 네,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배달의 민족, 보이세요? 이렇게 요 연성체, 주화체, 한나체, 보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따로 설치한 배달의 민족체 여러분. 이렇게 폰트가 나와요.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근데 설치를 안하면 안나온다고 여러분요. 근데 자 장단점이 있어요. 폰트를 설치하면 아주 예쁜 이렇게 뭘 만들 수 있어요? 글씨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요. 은그 PC에 이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에는 폰트가 기본 폰트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폰트를 쓰려면 지금처럼 과정을 따로 설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자,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 자,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이렇게 글씨를 입력, 글씨를 내가 입력을 하더라도요. 네. 하더라도, 네. 왼쪽에 폰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네. 내가 설치한 폰트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설치한 폰트를 여기서 이렇게 나눔 스퀘어나 이렇게 아까 그게 뭡니까 티몬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보이세요, 그죠? 예, 예. 예. 그런 폰트가 여기도 다 나와요. 한글에서도 다 나오고 아래 한글에서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우리 글씨 쓰는 거에서 다 나옵니다. 그 폰트들이 배달의 민족 폰트까지 해가지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폰트를 네, 설치하면 네.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장점이요. 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폰트를 어, USB 나눠 드린 걸로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